가 진짜 죽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트레이너는몇년 하신 거예요? 한 10년 차쯤 됐죠 이제 뭔가 안 좋은 자세를 했을 때 그게 누적돼서 다치나 아니면 한 번에 효과나 누적이 돼서 다치는 게 맞죠 사실 한 번에 확 다치는 경우는 데드리프트 하다가 뭐 삐끗하는 거뭐 그런 거는 뭐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예전에 사실 멸치 탈출할 때 저랑 같이 운동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데드리프트 할때 목등이 되도록 들었어요 허리를 무어서든 거예요 무게 많이 들려고 막 저는 다행히 좀 키가 작고 코 운동을 많이 해서 허리를 안 다칠 수 있었는데 그 형은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은 이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됐죠 같이 운동하다가 들어 누운 거예요? 그형아니 아니요 그게 웃긴 게 그때는 진짜 막 미친듯이 목숨 걸고 그 무게를 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은안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언제 알게 됐느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MRI를 찍었는데 주간판이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게 아프면은 미리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이 있을 텐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 터프해 가지고 그런 모르거든요 <웃음>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서 주간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나서는 그 형이 갑자기 금 늙었죠 사람 운동을 못하니까 막사이비종교 빠지던데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중량용지 좀 많이 내면은 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중량 욕심 내니까 다치죠. 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중량을 하니까 다치죠. 근데 무조건 마음 급하니까 막셀리 꽂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냥 오버하다가 다치는 거죠. 예전에 그 회원분이 이제 템프로 아가씨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몇 살이에요, 그분? 4 0 대. 여자한테 이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남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그분이 오셨을 때 저랑 PT를 할 때는 엄청 말리면서 했거든요. 자세가 안 되면은 어 스탑 스탑 어안 돼요. 어 스탑 스탑 약간 이렇게 말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마음속에는 제가 엄청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씨 빨리 못 만들어서 잘 보여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어떡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쳤다고 그래서 아씨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냐 이러니까 좀 싸. 한데 이제 PT 이제 받았는데 거기선 트레이너가 이제 개수만 세주고 말리진 않은 거예요.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러다가 어깨 갈려가지고 이제 운동 못 하세요. 그럼 이런 경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야,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야, 진짜 속에 이 물화통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개수 채우려고 하 다쳤죠. 다전 자세 깨지면 어, 바로 스탑, 스탑. 근데 사실은 그게 그분이 할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힘을 끌어서라도 하게 더 하려고 하죠. 얘도 푸시업하다가 이게 끝났어요. 이게, 이게 자세가 깨져요.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하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죽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대표님은 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런 거아니에요 하나만 더는 웬만하면 잘안 할. 이친분들한테사람이자세는이가지려이 하면 바로 스탑 망가졌을 때하는거는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였어요 한이년 7년 운동 하신 거죠? 집에서 턱걸이랑이제푸는이만한거이요 근데 이이이미 좋아요, 사실. 근데 이분이 왜 왔느냐? 어깨가 시려서 운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오면 일단 충격을 받아요.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이때까지 본인 몰랐던 거예요. 턱걸이를 사실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알게 모르게 턱걸이를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거를 자세를 지적받고 못 믿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 <웃음> 지적을 받아도 믿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찍어서 보여줘요 그때서야 이제 현타가 오죠 아 이래서 아팠구나 자기도 자세가 틀린 줄 자기가 모르는 거죠 사실 왜냐면 턱걸이는 내 몸무게 가지고 하잖아요 일주에 운동 단위가 커요 턱걸이나 푸시업 같은 거는 뭐 그냥 맨몸 운동이니까 쉽겠지 턱걸이 100개 했더니 몸 변화 뭐 이런 거 맨날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죠 2, 3년 하신 분들 제일 위험해요 이게 몸에 이미 습관이 됐어요 제가 올라온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저는 안 올라가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면 <웃음> 아, 그, 그러면 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 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그럴 때 약간 더 강하게 하세요? 아니면 약간 한발 물러났다 가 솔직히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연령대가 이제 좀 비슷하거나 어리신 분들한테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렇게 해야 시간을 줄이잖아요 PT 비싸게 돈 받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안 바꾸면 이 사람 분명히 <웃음> 아니, 받으러 온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진짜 그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든 강하게 설득하죠 아니, 안 바꿀 거면 그냥 나가는 게 낫죠 잘자 그래서 이제 요약 딱안 아프고 운동하는 방법 일단 욕심은 내지 말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준비가 됐는지를 만들어야 되고 근육들이 준비가 돼서 제 기능을 하는지를 꼭 파악해야 되고 그 기능이 안 된다면 뭐 스트레칭이나 어떤 보조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을 시켜 준 다음에 운동을 하고 중량을 욕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내 위치에 맞게 발반 나가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욕심 때문에 다친다.